내가 어떻게 된거지? 나.. 나 죽은거야?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 여보세요? 이지수님 아시죠? 네 어, 지금 그추돌사고로 인해서 지금 왼쪽 팔뚝에는 찰과상 그리고 오른쪽 응, 왼 아, 당신 누구냐고요? 저는 어, 저승에서 온안전해라고 어, 합니다 저승? 네, 지금 이 차트에서 Totsugungo, t o t s 요 g u m a n d e o Toto e d w i 요 o Tabay Hamburg, Hamburg, h a m 요 u r g Hamburg, Hamburg, h a m b 요 r g Hamburg, Hamburg, Hamburg, h a 전체 구십 점. 수 90점. 감사합니다. 아, 하나. 하 예은아. 하나, 하나. 하나, 다 따님분은... 나 하나, 하예은나 예은아. 나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안전을 지키는 전좌석 안전띠! 꼭 확인하세요!